그대만을 사랑해요 동백꽃필 때면 내게로 온다던 그대 속만 남기고 떠나간 그대, 그대. 무시만 동산에 동백꽃 피고 또 지. 사랑해요 동백꽃 필테면 내게로 온다던 그대 그대 못 믿을 약속만 남기고 떠나간 그대 그대 숨없이 많은 밤어리로 가고 또 가고 가에 흐르는 뜨거운 그대의 주. 속을그 대의 눈빛 에.